Burn l o u m t t l e bit of a little b 이 t of a little bit of a 이 i t 으신 e bit o 이 a little bit of a little b 이 t of a l i t t l 이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오디 l e bit of a l i t t l l l 오디언트의 ID14는 신형이 나왔습니다 기존 모델에 비해 디자인이 수려해졌고 좀더 메탈릭한 느낌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a d a 입력이 있어 추가로 디지털 8채널 인풋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드럼 녹음을 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헤드폰 인풋 옆에 이어폰 인풋단이 추가된 것도 개발진의 센스 있는 선택입니다 하이 모델인 ID4와 비교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트 M4는 투박하지만 단단한 외관입니다 레벨미터 하나로도 돈값은 다했다는 느낌입니다 상당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이며 스펙상 다이나믹 레인지가 가장 높기 때문에 아웃풋 볼륨이 새 인터페이스 중 가장 높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외관답게 묵직한 사운드를 내어주며 포터블하게 들고 다니기도 편합니다 또한 미디 인아웃이 있고 언밸런스 출력단이 따로 있으며 전반적으로 안되는게 없는 올인원 인터페이스를 표방한 것 같습니다 SSL 2 플러스는 큼직한 노브들이 인상적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아는 저노브가 괜히 기분이 좋게 만듭니다 SSL이 자랑하는 4K 프리앰프를 버튼으로 편하게 셀렉팅할 수 있고 헤드폰 앰프가 두개이며 각각의 볼륨을 따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홈레코딩 시 별도의 헤드폰 분배기 없이도 친구와 함께 오붓하게 녹음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포터블로 들고 다니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사이즈로 책상에 놓았을 때 마음이 뿌듯하겠습니다 새 인터페이스 모두 USB-C로 연결되며 별도의 전원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SSL에는 루프백 기능이 없고 오디언트는 드라이버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 기능적으로는 이두 가지를 제외하고 세 가지 모델 다 비슷합니다 재밌는 게세개다 비슷한 퀄리티예요 약간 소리 성향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슷한 퀄리티입니다 10만원대 입문자용 인터페이스보다는 훨씬 나은 소리를 들려주고요 업그레이드를 하신다면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디언트, ID14 같은 경우 가장 모던한 소리를 내줍니다. 가장 모던하고 밝고 그 다음에 SSL은 적당히 밸런스 잡힌 느낌이고 그 다음에 모투는 저음이 많아요. 모투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댄스음악을 하거나 힙합을 하거나 좀 무거운 음악, 저음 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모투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SSL은 보컬 쪽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에 상관없이 어느 장르에도 잘 붙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언트는 조금 위에가 열려있고 요즘 모던한 사운드들 있잖아요 싹고음역대 열려져 있는 그런 사운드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버몬트. 네, 오늘은 드디어 입문자에서 벗어나서 지갑 <웃음> 네. 열리는 소리가 들려 아, 30만 원대 오디오 인터페이스 네.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네, 30만 원대에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인터페이스는 세 가지죠. 세 가지죠. 네, 오디언트의 ID14, 그 다음에 모투의 M4 그리고 SSL2+입니다. 오, SSL만 내가 2라고 했네. 오디언트 같은 경우는 지금 ID14가 신형 버전. 예, 신형 네, 버전.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따끈따끈해요. 일단 구형과 신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네. 디자인이죠. 그렇죠 디자인이 밥 먹고 아. 들어가는 거니까. 아, <웃음> 디자인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구형은 약간 클래식 올드카 같은 느낌이라면 어... 이번에는 세끈하게 모던하게 돌아왔습니다 어, 맞아요 되게 네. 모던하고 세련되졌어요 네. 그래서 책상에 딱 놔도 뭔가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USB 3.0 그냥 A타입에서 USB-C타입으로 다 이제 전환이 됐고 네. 그다음 헤드폰 단자 같은 게 이어폰 단자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이런 변화들이 있었는데 네. 사운드적인 변화는 어떻습니까? 스펙상 다이나믹 레... 레인지가 좀 넓어졌다고 하는데 네네. 뭐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뭐 스펙상의 변화는 있었지만 <웃음> 체감은 뭐잘 뭐 모르겠다. 그다. 그 <웃음> 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던 걸로 네. 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모투 같은 경우는 야, 네. 아, 모투는 역시 모투했죠. 그렇죠. 모투는 네. 모투니까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투만의 딱 사운드가 있어요. 아또모토 오래 쓰셨으니까 아 저는 오래 썼어요 저음이 되게 풍부하고 음. 모토만의 질감이 있는데 30만원 가지고 음. 얻을 수 있는 모토의 질감 아 그렇죠 예. 사실 모토가 예전에 굉장히 좀 유행했던 적도 있고 네. 모토 사운드 가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30만원에 진짜 네. 그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라는 건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큰 장점이죠. 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SL 같은 경우는 네. 음악 하시는 분들, 네. 프로 여러분들이라면 네. 좀 선망의 대상이긴 해요. 아... 아... 사천 일단은 브랜드 밸류가 있잖아아어 그렇죠. 예. SSL 그러면 왠지 설레고. 그렇지만 <웃음> 솔리드 스테이트 로지. 어.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웃음> 네. 잉글랜드하고 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진짜 SSL에서 이런 저가형 인터페이스 내놨다고 했을 때 진짜 어 엄청난 이슈였죠. 충격이었지. 어 거의 뭐 충격이었지. 예를 아, 들어 돈 벌라고 콘솔이 안 팔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래서 그런지 S S L 같은 경우는 네. 그 원래 유명했던 그 콘솔 사천 시리즈. 전설적인 콘솔이죠. 그렇죠. 네. 그 사천 시리즈를 표방한 4K 버튼을 넣어놨어요나 보고 빵 터졌잖아. <웃음> <웃음> 어 그렇긴 하지. 어. 버튼 딱 누르면 어 4K의 그 느낌 S S L 사천을 느낄 수 있다. 아 그래? 저런 사운드였어? 4,000이? 좀 다르지 <웃음> 30만원으로 4,000을 갖주려고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 네, 그것도 이제 좀 상도에 어긋나는 네. 일이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정말 저희 4,000 콘솔을 이제 많이 써봤던 입장에서는 4,000 시리즈 콘솔의 그런 사운드가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이 4K 버튼이 어 되게 홈레코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버튼일 수 있어요 뭐 어떤 의미요 어 왜냐하면 소리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밝게 변하거든요. 아 그렇죠. 하이 쪽에 이렇게 조금 올라오면서 네. 부스트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네. 사실 집에서 이제 녹음할 때 뭔가 좀 답답하거나 음. 머디하다 뭐 이런 느낌을 음. 받을 때가 좀 있어요. 네. 코트 이제 포키 버튼을 누르면. 음. 살짝 이렇게 밝은 톤을 음. 캡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홈 레코딩 상황에서 저희가 뭐 마이크 프리를 막 여러 개 갖춰놓고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음. 그랬을 때 이제 어쨌든 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내에서 두 가지 컬러를 낼수있다는것 음.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음. 그런 경우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약간 공기 반 소리 반 하는 보컬 있잖아 그런 음... 보컬들 그런거할때 이렇게 앞에 네. 에어감 이렇게 써, 네. 이렇게 입히거나 하, 하는 <웃음> <웃음> 어. 아 되게 ASMR 그런거할때 그런 어. 그런 4K 버튼이 네.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개다 굉장히 유용한 인터페이스긴 한데 네. 그런 인터페이스의 조작감이라든가 네. 뭐 그런 디자인 요런 네. 걸로 평가했을 때는 좀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의도치 않게 발견한 건데 디자인하고 음. 소리 성향하고 음. 같이 가요. 오디언트는 음. 뭔가 모던하잖아. 아, 어, 어, 소리도 어. 모던해. 어 맞아 맞아 맞아. 모투는 시커멓잖아. 무게감이 어. 있어. 어, 어. <웃음> 그 다음에 SSL은 뭔가 그 사이에서 놀고 있는 것 같은. 그 되게 네. SSL 해왜냐면 <웃음> SSL이 저도 그 콘솔을 굉장히 네. 오래 사용을 했지만 네. SSL로 녹음해서 안 좋은 사운드가 나오기 더 힘들다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진짜 퀄리티가 막 SSL 진짜 막 콘솔 같다 막 이런 아유. 말이지만 굉장히 좀 무난하게 사용하기 네. 좋죠. 여러 장래 네. 음. 그런데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고 네. 이렇게 사운드 샘플도 만들어 보고 하면서 네. 네. 어, 발견한 부분이 있는데 그쵸. 마이크 프리앰프에 항상 보면은 저희가 SNRB라고 해서 네. 시그널 대비한 노이즈 음. 어느 정도 볼륨까지 노이즈가 이렇게 올라오는가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의외로 SSL에서는 조금 노이즈가 많이 발견이 됐죠 <웃음> 아니 난 깜짝 놀랬다니까 네? 원래 콘솔이라는 아이가 음. 노이즈가 되게 많아요 아, 원래 노이즈 덩어리거든 아, 그렇지. 근데, 노이즈가 많길래 너무 빵 터져가지고. 음, 그걸 재현한 것 같아. <웃음> 어, 내가 사천에서 느끼던 그 노이즈인 것 같아. 아, 그래? <웃음> 그래서 이제 노이즈 양만 가지고 판단하면 오디언트가 제일 적었고, 그 다음에 모투가 그 다음이었고, SSL이 조금 많은 편이긴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 녹음할 때, 크리티컬한 그런 정도의 노이즈는 아니니까요 예, 여러... 사용하시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아주 집이 적막하다 무명실인가요 뭐, 집이? 어, 무향실이다 <웃음> 그렇다면 SSA를 못 쓰실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근데 하지만 어차피 집에서 이렇게 아, 뭐 아. 뭐 이것저것 렇게뭐이 소음이 나는 음.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신경쓰일 노이즈는 아니었다 네. 네. 뭐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집에서 쓰시는 분들은 음. 못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 노이즈 아 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주 네. 작은 양이니까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10만원대에서 30만원대까지 인터페이스를 한번 뛰어 넘어와봤는데요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은 사실 선택지가 없어요 이 왜? 네? 그, 곧장 100만원 이상으로 가야돼 너도 너도 동감하지 않아? 그 30만원에서 100만원 너무 세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 음. 그 다음이 이제 50만원대에서 100만원 사이인데, 네네. 요 사이는 30만원대나 50만원대 기능 추가해서 뭐 해서 비싸지는 가격들이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음. 100만원대 이상 가야 됩니다. 그쵸, 뭐 사운드 퀄리티나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훅 올라가는 이, 정도는 아니다. 네. 그럼 우리 지난번에 소노 리뷰한 거 어떻게 되는 거야? 간혹 이렇게 특색 있는 <웃음> 인터페이스들이 네. 껴 있기는 한데 네. 대부분은 이제 뭐 채널 확장이라던가 뭐 기능 음, 확장에 음, 있어서의 음. 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 다음은 100만원대로 한번 넘어갔다 오지 않을까 어. 할 거야 너 100만원대도? 어차피 또몇 개월 있으면 1 0 0만원도 지겨야 돼요 <웃음> 이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 <웃음> 아니 써보면 진짜 음. 그렇게 돼요 사람이 특히 10만원에서 어, 30만원 음. 넘어오기가 음. 힘들지 음. 30만원에서 어, 100만원은 진짜 금방이야 맞다, <웃음> 어. 맞다. <오. 웃음> 어. 어차피 여기까지 운이상 네. 저희와 함께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웃음> 여행을 같이 떠나시는걸로 개미지옥이냐 <웃음> <웃음> <웃음> 집에 3 2채널짜리막 갖다 <웃음> 놓고 <하고> 이럴거라고 <있는> <웃음> 큰게 좋은거야 어, 어. <웃음> 네, 네. 그러면 저희와 함께 떠나는 여행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빨리야! 빨리하라고 좀 해줘요 <웃음> 저희 집에서 편집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딸이 놀라가지고 <웃음> 자다 깨고 그래 빨리 해주세요